소탈이면 네. 딱 맞겠다 <웃음> 스트롱 맨 <웃음> 네. 간단하게 오늘 대결을 좀할 건데요 갱동석 프로님하고 눈도엽 프로님이 한 팀이 되실 거고 박진석 프로님하고 장순복 프로님이 2서결을할거요 250에서 330? 350 350? 350. 350? 349. 349 349, 348 <웃음> 347 그렇게 하면 되겠네 300... 3... 3... 3... 어렵잖347 그러면 300, 제일 멀리 있는 게 어렵네 347m만 가까이 네. 됐 오케이? 네 끝났어? 네. 네 오케이 형, 형이랑 저랑 누가 더 멀리 칠까요? 내가 멋있게 감이 좀 떨어지니까 너가 맞춰 쳐나 <웃음> 무조건 그냥 멀리 쳐놓게 자, 얘네 또 우리랑 같은 비슷한 순에 <웃음> 어? 형 최대한 멀리 쳐줘요 점목 던 힘까지 3 4 7 대충 200만 보내는데2 0 0더 보내면 좋죠 그래? 네. 자250 250 205? 128.6 <웃음> 뭐? <웃음> 아니 너 뭔데? 뭔데 그 128.6밖에 안나왔다고 128, 아, 바람이 있네. 야뒷바람으 저한테 등이 시원한데 뭔 소리야? 아니 나 그렇게 아, 시원한... 아, 나 그렇게 그렇게 안 맞지 않았는데? 저는 3번을 쳐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이. 멀리 갔다 250.5 2 5 5 아니 이게 트랙맨이 공을 잃잖아요 아. 아빠랑 살짝 보셔야 아빠랑, 돼요 아빠랑. 네. 저는 8번을 가져왔는데 150m 가니까 아빠랑 조금 봐서 오우 샷 <웃음> 조금 아, 짧은 것 같은데 이것도 1 9오뭐얘는 이렇게 멀리 가고 어. 너는 이렇게 조금 가 <웃음> 251? 네 251? 어? 251? 2 5 1백 몇씩 치자 백 몇씩? 네 제가 그럼 피칭 먼저 쳐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너무 차야 문프로가 진짜 뭐할 46도 외치칠 거고요. 저희는 딱 반반씩 치는 게이번에 목표예요. 그지 네, 반반씩 가겠습니다. <웃음> 야, 2 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125. 겠 딱 세겨가는데? 아니야, 살살 맞 포탈이면 딱 맞겠다 네. 왜? 오케이 5.6 오, 오! 뭐야? <웃음> 야, 뭐야? 와, 0.5m 차이래 뭔데? <웃음> 작전이 아주 잘 먹히고 <먹게> 있어요 아, <웃음> 일단 21도 저기 3번 아이언을 치겠습니다 저는 195에서 205 정도 최대한 멀리 쳐나? 아, 최대한 멀리 가고 오 샤, 180 이게 십 점. 오 무스룸에. 뭐, <웃음> 번이어야지1 3 0 132.8. 132.8인데 아빠랑 좀 있으니까 한 거의 138 정도 쳐야 될것 같네요. 그럼 저는 9번 오 좋아좋아 좋아. 아 이거 좋다 야 이거 좀 세게 맞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켈러 와인에 너무 멀리 가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오우 하아 4m 차이 되면 이번에 350 처음 번 칠까요? 긴거 칠까요? 그냥. 오케이 시발도 드라이빙 아이언 쳐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게 또 앞바람을 뚫고 기가 막히게 가거든요 아 이거 300m 가는 거 아니야? 오 뭐야? 뭐왜렇게나 갔어? 127.5 승부야 9번 칠까? 9번 가볍게 치시면 될것 같은데요? 깐어올러다가 어, 세게 맞다 세게 맞다 세게 맞다 150m 가라 아니 여기 스핀이 많아서 아. 재밌다, 진짜. 와, 실메타요? 어, 생각보다 또안 났네. 이번엔 좀 짧게 가야 돼. 이거 내가 먼저 쓸게. 265. 오, 그렇지. 265. 내가 165 치면 될거 아니야. 몇 번째요? 6번. 6번 좀 세게 쳐야 될것 같은데, 그럼. <웃음> 많이 나갔겠네. 어, 많이 나왔다. 안 읽힌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맞아요. 왼쪽 가는 거 좋아해, 생매는. 너무 열렸네. 몇 남아요? <웃음> 역시 켈러야는 무조건 멀리 가요 <웃음> <웃음> 무조건 멀리 갑니다 88 90, 90m 친다 생각하고 쳐몇 도야? 5 2 5 2이그아니야 <웃음> 정확한 것 같은데 <웃음> 진짜 최악이다. 진짜. <웃음> 와, 앞바람이 셌네 아니, 급 아. 음 썼네. 아, 에이. 이거 오기 다 5m 는 줄었어야 되는데 앞바람이 약했어. 303 하자. 303. 303. 303. 3 3 3 하실 거였나? 어? 3 3 3 야, 3 3 3 3 3 3 어? 333. 333. 333. 그럼 그냥 멀리 치셔도 될것 같은데요? <웃음> 아, 뭔가 네. 또 아, 애매하네. 333. 그냥 멀리 치셨어요. 어, 네. 3번 하연 21도 쓰겠습니다. 자, 220. 오, 이게 너무 똑바로 한다 야오, 렸어나이스요저 피칭으로 컨트롤를 쳐서, 너, 너가 117밖에안 간다고? 피칭 컨트롤샷. 이게 또 컨트롤이 기가 아프거든 컨트롤 또뻥 맞아 가지고 140 가야지. <웃음> 이게 다 가능하다. 장타자도 컨트롤 할수 있게 만들어진 아이언. 60도로 축사 지으면 60도로 장타를 보여줘야지. 여기 있습니다. 아, 좋아요. 오, 너무 컨트롤 칩니다. 115. 낡을 것 같은데? 115. 절대 안 잡아요. 115. 115. 와! 뭔데 이겼다. 캘로웨이 아이언이죠. <웃음> 와, 0.8? 와, 아까 0.5였잖아. 2 9 0 2 9 3 2 9 0 200, 딱 쳐. 200, 200, 200, 2 9 3 쳐. 0 0 200, 200, 200, 200, 2 노우야? No, 노페이드가아니야요 no, 오, 잘 쳤다. 잘 쳤다. 오 야, 오오오 너무 다 아니 <웃음> 저렇게. 아이옹이이 그게 91.9. 9 2차 되네, 그냥 92. 저는 50도 시겠습니다 것 같은데. 야, 저딱백같다딱백 갔어. 딱백 갔잖아. 102.1 갔다고요? 102 레치가 말이 또... 나가네. 이거는 트랙메인이 이상한 거예요? 형 손이 잘못됐네. 내 손이 잘못됐다고? <웃음> 찬스 한번주만 돼? 찬스? 400m까지 아이언으로. 아이언으로. 아. 어. 너네 4 0 우리는 짧게, 얘는 400. 아 저희만. 우린 200, 너네 400. 아, 오케이 오케이. 400, 400. 케이 18도 드라이빙으로 칠게. 요 로. 이거 군대 좀꼭 가겠다. 와 이거 멀려야겠다 212? 212? 아 뭐야 불로안 나왔네 여기 있으니까 5번 그래 한번 보여줘 야. 아니 7번을 한번 보여줘 <웃음> 7번 많이 내려서 5번 야, 20, 20m 차이 나는데 20m 어 이거 바람 바뀌어서 가겠다 오 뒷바람이다 뒷바람 입바람이다 음. 너무 많이 갔는데? 입바람이다 막 맞아라 한190 가겠다 이제. 오 좋아 어? <웃음> 몇몇시였죠 거의 1 시시밀... 0시14 <웃음> 바람이 바뀌었네 <웃음> <갔겠네. 웃음> 우리 6m 6m 차이요? 그럼 저희도 400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400 불러? 눈이 좋아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주인공 할게 <웃음> 내가 주인공 할게 400 400 오야 이거 런한 30? 오오! 로드로! 우 <웃음> 179.6인데 형 5번 치세요 5, 5번 그냥 이지하게 오 바람 아 이거 좀덜 갔을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할 것 같은데? 오! 8 6. 오! 오. 오. 오. 우리 아니야? 그 우리 이야 <웃음> 두근, 두근 두근 2 네. 네. 2 너가 초반에 내가 막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예 감사합니다 진 사람들은 뭐 없나요? 넌꿀밥 있다 인마 잘 쓰겠습니다 아, 축하 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이거 가방 진짜 괜찮아 아니 뭐 먼저 뭐, 매복해 나랑 잘 어울리네 근데 나랑 컨셉 잘 맞네 블랙이 정말 너는 민자고우 같은데? 브 라이브 라이브 라 e 브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o 이 o 라이브 라이브 라이 l l g o